피아노의 정체는 뭐죠? 어우, 깜깜해서 피아노를 제외하고 하나도 안 보이네. 어, 도전 과제 달성! 밑에가 꺼질 것처럼 생겼는데? 어, 깜짝이야, 미션 성공. 피아노를. 야, 일로 올라와봐. 음 뒤에 보이네. 이걸 올린다고? 와 무게가 아 바닥이 바닥 꺼지게 하는 건 맞는 건 같다. 바닥이 부서질 것처럼 생기긴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 어, 아 올라와봐. 야, 뭐해? 식스? 아, 손잡아 어, 올라와. 올라왔잖아 내가 이걸 잡고 있으면 올라가나? 돌아가긴 하네 아까는 돌아가지도 않더니 야 올라가라고 올라오라고 올라오라고 야 <웃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안올라와 얘가 올라와 너를 올라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안돼요. 떨공이 다시 한 번이 안돼. 아예 이게 다시 안 돌아가. 범인가 본데? 너한 바퀴 돌아다라. 야, 씨. 한 바퀴 돌아 봐. 잡아봐넌 지금. 이 피아노 위로 올라가야 돼. 알았지? 넌 나랑 같이 이 피아노를 푸셔야지 내려갈 수 있어. 알았지? 어? 내가 지금 널 약간 바퀴를 돌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올라와 봐. 올라오라고! 스무 번의 식스. 식스를 스무 번 부르면 도전하는 달성인가 봐. 식스! 올라오라고. <웃음> 아니 한번 떨궜다고 이거를. 섹스야 올라가자고. 컴바니에서도 안 불러줘요. 내가 대답은 하는데 올라오질 않아. 올라오라고 친구야. <웃음> 체크포인트 아마 여기일 거예요. <웃음> 그치? 아니, 버그도 무슨 이런 버그가 있나? 아니, 나도 자리 잡으려다가 식스를 떨궜는데, 다시 안 올라오는 게 어딨어. 아, 아니, 끊길 때까지. 야, 뭐나 놔보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 아, 샤. 올라가, 그렇지. 이 자리 안 뺏을게. 야, 너, 너, 내가 뛰면 또 왜? 근그 뛰고 있어봐. 내가 맞춰줄 테니까, 그렇지? 아, 근데 지금 내가 안 뛰면 안 뛰어. 뭐지? 여기 문이 왼쪽 같은데? 어, 여기 열쇠다. 어, 열쇠 찾아와야 돼. 자, 밑에 서봐, 친구야. 올라가게. 어, 뭐지? 개구리 배를. 어, 근데,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파이프 있다. 그렇지. 나이스 식스. 잘했어. 아, 열어주려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식스가죽였어네 손으로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아니, 이 무기가 있는. 이식스는 손으로. 맨 손으로. 저렇게 잡는데나는왜 무기가 있어야지만 잡을 수있는 거니? 아, 어, 노래, 아, 어, 노래 멈춰서 깜짝 놀랐네. 아닌가본데? 아 열리는게 아닌가봐아 이걸 치워야 네가 올라올 수 있었구나? 열리는거 맞네 하시는 분이군요 자 보자 밑에 와 밑에 도르래가 있어요 저걸 돌려야 된다 이거지 지금 제 캠에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도르래를 돌려야 되는데 어그로가 어그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가 관건인데 아씨 손에는 안 줘주네. 어. 지나고. 왜 안가고 있어? 뭐 어떻게 하자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하자고? 아 노래 한턴 끝나고 아 잠깐만 와이 저걸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야? 도대체 뭐가 지금 어디까지, 어디까지 늘어나? 아, 뭐야, 나가죠. 뭐야. 됐다. 이렇게 비도 오네. 봉투 다젖겠어 도시는 뭘까요? 어, <웃음> 무서워. 이걸 이렇게 건너간다고? 잡아주네. 가자, 가자. 손 잡아. 손 잡아, 손. 손, 그렇지. 응. 넌 느려가지고 답답해서 안 되겠어. 연지. 응. 음. 이기는 것 같구만. 그렇지. 똥을 닫고. 뭐,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올라가야 되니까 이건 아닌 것같아 여기가 딱 선인가 보다. 여기서 뛰어야 되나 보다. 올라와. 안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어떻게 올라가지? 너부터 올라가 봐. 너 아까 혼자서 잘 가던데. 시범 좀 모여봐. 아. 어, 됐다. 왜, 빨리 와. 옳지. 가자. 아, 샤워하기. 어, 뭐야 또 뭔가를 만났어 종이배? 어, 뭔가 띄울 수 있는 데 있지 않을까? 왜들어간는데 여깄다 오 아니 이건 아니 이 옷은 아니 이 옷은 이 옷은 식스의 옷 식스의 비옷이다 트루컬러 식스 드디어 니네 옷을 찾았어 찾았어 여기 뭐 없겠지? 그런가 봐요 식스가 혼자 여행하기 전인가봐 이는 올라갈게. 아, 씨. 지 다시. 기다려. 내가 열어줄게. 꼭 신기하게 이렇게 뭐뭔 행동이 있으면 나서서 하면서 들어가는 건꼭 나시키더라 너. 앞장 꼭 내가 소개하더라. 와, 씨,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전작은 배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배 타고 나가는 건가? 전착은 배 아니었는데 어? 교육댐? 도전과제 교육댐 뭐지 병원인가 여긴? 병원 같은데 아울라스트 생각난다 Yeah, yeah, yeah. 땐또 앞서서 가네. 야, 야,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보지, 이 침대와. 뭔가 또 다른 괴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어? 어, 저거 아까 안 뽑아지던데. 어, 됐다. 뽑아지는구만. 내가 잘못 눌렀구만. 왠지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빨리 일어나. 왠지 왠지 떨어질 것 같아. 빨리 안 하면 떨어질 것 같아. 드디어 얻을 수 있는 거야? 드디어 얻었어. 와, 근데 저번보다 더 까매요.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저번 시즌보다 더 어두워요. 와, 저 눈동자는 도대체 뭘 의미하지? 여긴 항상 나올 때마다 저 눈동자가 있어. 다 오고 있지? 이제 번쩍번쩍 하면 키면 안될것 같아. 바이오하자드그 건물 같이 도 보인다 이쪽은, 이쪽은 뭔가 아닌가 본데 어구어 어구. 뷰가 옮겨지는 거 보니까 이것도 맞는데 불 켜진대로 가보죠 무짱무 <웃음> 아, 누가 찬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건? 항상? 잔소리가 이사람이었구나 여기를 달려라 달. 어? 오? 어. 주변 사람. 저의 건물은 여기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패코 구해야 돼. 실례합니다. 살아계신가요? 죽어있는 사람 같죠?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필요해. 와, 잠깐만 그럼 저쪽으로 가는 게 맞네. 저쪽이 먼저인갑다 여기는 열쇠 빨리 와 나처럼 뛰어내리지 이게 뭐지? 곰돌이 몸 안에 곰돌이 몸 안에 열쇠가 있다고 표시를 해주네 곰 안에 열쇠가 있대 고민형? 곰인형? 고민형? 곰인형? 고민형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잠깐만. 고민형 여기 있나? 아, 여기있다 오, 야. 가자. 니몸 네 안에 있는 열쇠를 꺼내러. 너 그건 왜 들었어? <웃음> 너 그거 갖고 싶니? 너 그거 갖고 싶어서 든 거야? 그거 왜 들었어? 식스? 그거 뭐하게? 한쳐두고아 뭐야 뭐야 개가 아니라 얘였어? 어 뭐야 아 이거였어? 아 친구야 그러면은 빨리 알려줘야지 그 말을 해야지 뭐야, 이 곰이 이 곰이 아니었네? 어, 뭐야, 쓸데없이 사진은 커가지고, 아이씨. 그 뭐, 어떻게 해봐. 이리 와봐. 자, 이렇게 던져봐. 그, 내, 내놓던가. 아니, 그, 그, 열쇠 꺼낼 거면. 언제 끝나지? 어머 무서워. 어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어 잠깐만. 이 기계 뭐 어떻게 만질 수 없나? 어 근데 그거를 발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있어. 어 그래 열쇠 있는 방으로 가자 그럼 그냥 일단 카페 그 가면 네가 그걸 꺼내줄 거니? 뭐 부셔야 되나? 어디 가서 부셔야 되나? 그냥 저걸 찾은 걸로 뭐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야너 인형 어디다 버리고 왔어? 인형 어디갔어? 인형 어디다 버렸어? 이는가 아니 이걸 왜 얘를 어떻게 부셔야 되지? 일단 갖고 내려갈까? 누가 내려가는 거 같아 수 있는 소재가 여기 없어. 어, 아, 왠지 그냥 두고 왔어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지? 아, 알겠다. 나와봐. 오, 들어가면 안 되지. 기다려. 태우면은 열쇠가 나올 거야. 들어가서. 어? 어? 열쇠 얻은 건가요? 뭔가 주순 거 같긴 한데, 모션이 없어서. 그지? 아니 모션이 없어 일단 가보자 아니 방금 뭐가 있긴 했거든 나 들어가는 자리에 바로? 아 없어? 방금 방금 주승거 같은 같았... 방금 불타서 없어진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오지 다시 곰들이 나타나나? 뭐지 다시 아까 곰 있는 데로 가볼까? 없을텐데 아니야 거기 가서 후레쉬를 한번 비춰보는거야 어 그건 왜 들었어 이번엔 거기 들어있어? 어 그건 또 뭐야? 어 저건 또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니 열쇠가 없어질 리가 없어. 에이, 게임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근데 문이 안 열려. 그럼 열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들어가 볼게. 아니. 앞에 있다가 확인 못할 수 있으니까 안으로 밀어놔 아 태워야 하는 거 설마 그냥 확인해보는 건 말고는 어? 야 없어 근데 안에 뭐 있어 엑스레이로 확인한 건 곰이었는데 아까 그 원숭이 아닌 아니... 아 곰이었나? 엑스레이 켰을 때 열쇠 나왔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태웠는데 태웠는데 간쪽같이 없어졌어 그럼 진짜 이 곰돌인가? 아 근데 이 곰돌이는 엑스레이 켰을 때 아무것도 없던데 아 그럼 곰이 이게 아닌가? 기다려봐 인형이 좀 여러개 있었거든 다와 강아지인데 넌또뭐 들고 오니? 그왜 자꾸 이상한 거 들고 와너 안에 뭘 보여주고 싶은데 친구야 둘다 아무것도 없다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보지? 도끼? 도끼? 너 너까지 인형 너 들고 와 인형 다 갖고 와 얘다, 얘다. 너야. 가자. 얘야 얘. 생긴 건 곰돌이 인형인데 얘는 곰돌이가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하필 찾아도 제일 마지막 거야. 그니까 건 페이크 였네식 스가 들고있 길래 맞는답 이라고 생각 했 건만 오우 야 씨, 내가 생각 보다 멀리 던졌 네 지글지글 지글지글 다탔 다. 탔다. 아이스 그래 원래 이렇게 열쇠 주는 모션 있어야 돼 가자 열쇠 찾았다. 아 정말 느껴서 안 되겠어 나랑 손 잡고 가 아유 좀. 빠릿빠릿하게 좀 따라와 임마 여기 있어봐 이 안에서 불 피우는 거를 찾을 수 뭐야 아이고. 아 다시 아나 이런거 너무 싫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뭔데? 설마 불쾌하대. 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뭐지? 뭘까요, 여긴? 상자요? 아, 절로 넘어가자고? 아, <웃음> <웃음> 뭐야, 손이 막 움직여. 거미 새끼 같은 거, 저리 가. 일로 이리 해야지. 루아. 올라오진 오 올라온다. 아시끄럽고 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보기에는 부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유리 금이가 있잖아요 아씨 뭘 가지고 부셔있고 질질 끌고 오면 제대로 잡히는데 씨, 뭘, 뭘 가지고 부셔야 되는 거야? 여기 있다 치워야 돼. 아저 앞에 있는 상자부터 치워야 돼. 아씨. 저 상자부터. 예, 네, 저도 그렇게 좋은 무빙은 아닌데 상자 치우는 게 너무 느려요. 陆陆一陆陆陆陆陆陆我的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야 꼈어 꼈어 야 꼈어 꼈어 나와 나와 나와. 꼈어 아 무기를 내려놓지 못해 공간이 좁아서 무기를 안 내려놔 아, 열받네 <웃음> 무기를 안 내려놔 상자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와우. 이리 와 이리와 이리와 더 멀리 치워야겠다. 일로 와봐. 더 와, 더 와. 일로 와. 에? 몰라요. 보통 이런 애들 못 죽이지 않을까요? 시도는 안 해봤는데? 망치 저거, 저거 열려고.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여기, 여기 밑에 똥가 하는 거 깰려고요. 아, 아씨, 얼굴 붙었다. <웃음> 아씨, 아씨,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망치로 때려볼까? 안 죽을 텐데. 맞추기 너무 어렵던데. 와, 피하잖아요. 제저 뒷무빙 치는 게 피하는 거려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때릴 타이밍에 뒤로 이렇게 슥빠지 아씨, 왔다갔다를 계속 해야 되네 아저 손가락 <웃음> 이리와 이리와 다시 다시 이리와 아씨 진짜 빠고만 그래 됐다 이제 깰수 있겠지 더 당길까 상자 더 당겨도 될것 같아 상자 조금만 더 당기고 아 열받네 아니 저 친구를 망치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친구 피해서 저 밑에 문 밑에 걸 깨야 돼요. 저 친구한테 망치질을 못 한다니까? 아까 피하는 거 봤죠? 아닌가? 그막 덤벼들 타이밍에 똑같이 한번 때려볼까? 아 잠깐만. 오씨. 안 되겠다. <웃음> 야, 내가 생각해 방법으로 할래. 아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할래요 <웃음> 안되겠어요 제가 저 친구 공격할 타이밍에 망치지를 못할 것 같아 됐어 이정도면 괜찮 아씨 아, 옆으로 피해야되는데 아우 손가락 아파 아 그러고보니까 이것도 가져가야되네 이것도 가져가야 되네. 망치로 문도 깨야 되고 아 씨, 망치로 문도 깨야 되고 저것도 갖고 나가야 돼.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문부터 깨고 망치를 일단 여기 갖다두고 이것도 일단 여기 갖다둬 근처에 근처에 갖다두고 일로와 안 움직였는데 개 빨리 오네 진짜. 에이 와 여기까지 와. 아아 아, 진짜 어려워. 아 진짜 미치겠네.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잡을 수 있는데 맞나? 뒤로 간단 말이야지. 도망간다야. 소리가. 잠깐만, 망치 안집어줘 씨. 아, 앨보미케 땡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에, 잠깐만, 잠깐만, 망치가 안 보여, 씨. 안집어줘 상자랑 겹쳐져가지고. 아, 망치, 망치를 집으라고, 상자 말고. 아니 왜 망치를 안집어 아니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 해야할게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아이씨 저 친구가 맞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잠깐 도망갔네애가지고아 이것도 직접 안해보고 어, 보는 건 쉬워 보이지 아 그래 생각하는 건 쉽지 아이씨 뭘 던져버려가지고 야 이리와 잡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잡을 수 있는 애였어? 거기서 뭐해? 가자. 손가락이라도 놀지 말고. 가자. 하나 구했어. 한 개짜리는 일단 저기부터 꽂자. 저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나안 죽는 애인 줄 알았지.